마사지 아 존나 잘해. 한국말 존나 잘해. 하우산 로드로 놀러와. 너무 재밌어. 우산 로드로 놀러와. 우스한 로드로 오늘은 타오산 모두에 왔습니다. 탈녕 조조 파타이. 한국말로. 한이유한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로. 한국로한도말로한한국한국 마사지 하이. 존나 잘해 한국말 존나 잘해 한우산 <웃음> 로드로 놀러와 너무 재밌어 와우. 영어 빼고 한국말 너무 잘해 요. 처음 와봤어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말로 말하잖아 아 영어는 하고 아니 나 영어 잘해 네팔 인도, 타이, 영어, 민롱 6개월 잘하네 와들 한국사람들이 처음 와봤어 한국사람들이 나한테 영어말로 말했잖아 이거 선물 받았어 선물 받았어 얘들 처음 와봤어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말로 <웃음> 말하잖아 <말을 웃음> 뭐 영어 잘해 얘들 영어 못해 영어 못하면 뭐야 한국말도 괜찮아 한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웃음> 놀랐어 아니 몰랐는데 이렇게 왔어 <웃음> 한국말 괜찮 한번도 안 살아봤어 진짜? 한국에 한번도 어 한번도 <웃음> 가우스 로드에서 <웃음> 한국사람 너무 많이 만나서 내가 잘해. 나는 멋있다. 말만 잘해. 쓰는 거 못해. 아~~ 여기서,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아, 여기서 오케이. 만나서 한국 친구 너무 많이 있어. 근데 너무 반말하는데? 맞아 맞아. <웃음> 난한 번도 안 잘해 봤어. 이거도 알았는데. 그렇게 <웃음> 잘한 사람은 나 혼자만 있어. 가고싶은 어디서. <웃음> yeah. 우리 딸한테 다 영어만을 봐. 나한테 다 한국말 괜찮아. 멋지다. 애기? 나 아, 한국말 괜찮아 영어 못해 괜찮아 한국말 너무 잘해 <웃음> 여기서 만났어 친구 너무 많이 있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천, 청구 기도 아드산, 친구, 천 yeah. 우리는 어디 사람? <웃음> 우리는 의정부 사람 얼마나 있냐고 여기서 <웃음> 아 여기? 아. 이번 주 일요일 그래 <웃음> 이따가 오게네 오케이 각해깎게볼게 안에 뭐 생각해 나 깎아줘도 말잖아 어아 맞아 맞아 깎아줘 깎아줘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름 뭐야 이름 이름이 뭐라고 오 놀랐어 나 한국말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웃긴다 티셔츠 이거 선물 받았어 이거 하나 I love korea 2개 오스오스 하나 형상 리이츠2이거도선물 받았어 이게 한국이 그러네. 얘네 모자가 한국 사람 손. 근데 메인은 차이나야. 메인인 차이나야. 얘네 차이나는 한국 사람에 선물 받았어. 스티커. 어. 메인친는 한국 사람들이 선물 받았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세봉 많이 받아. 어, 이따가 카카오. 맞아요. 카카오. 이따 봐. See you. See you. 존나 잘해 요디서 이2 0 0나 잘해 배퍼 간식하니. 에아쿠 뽕뽕 언니 요디서. 사간식할인한다고 네, 간식하니. 시간에 200바. 200 아, 1시간에 200바. 존나 잘해. 200. 아. 깜빡 난리. 베비 페퍼시. 아, 애기는 1 8 0 180? 180. 1 8 0 네, 간식하니. 오케이. 기는한시간에 네. 알겠어, 돌아보고 올게요, 바이바이 Encanto, 이베, 한 시간 하면 이백, 한 시간 많으면 이백, 이백, 이백, 하이로 받을까? 나는 그냥... 이런! <reso>